오늘은 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런 거정리 하고 구원이도 대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감소에 좀 우리가 궁금했던 것 알송했던 알 것을 다시 세계로 공식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아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벨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이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사랑을받았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희상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아들은 구원을 받았고 가인은 구원을 못 받는 았같아요대 책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궁금한 거 많죠. 김유신 장군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갔을까? 세종대왕은 지금 천국에 갔을까? 누가 유명한 사람인가 있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착한 사람은 어, 천국에 갈까지옥에갈까 갈까? 도대체 천국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거? 구원받는 건무까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네. 같이 지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저 집사님도 숨넘은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맨날 봐도 사람들이 든거 같지 않은데, 저런 사람이 천국 에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또 아벨은 아벨대로 사이벨을 치는 양 중에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오전에 이어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가면 은히브리서 11장 4절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주여아 믿음으로 아들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자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일혼에 대하여 주문하셨다 하습니다사니다 그보니까 믿음으로 아들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세기 본문을 돌아가서 어떻게 돈 종교이기 그런데도 성경은 이부렸어요 만들기 t i 으로 네. 보십니까? 오가다 아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네 yeah. yeah. 안무래도요 뭔지 뭔지 해도 상관없어. 내주 그리부를 다시 가면요 받았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뭘하라고 했어요. 너는 죄를 감당하게 되고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를 다 쓸, 네가 죄 네가 죄를 담당해야 돼. 네가 죄하고 싸워야 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래서 그다음 사건은 무슨 일이 일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더해 주시도안 주셔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죄 가운데서 죄하고 뒹굴로 싸우 하다가 결국 죄에게 붙잡혀서 나는 지옥으로 갈수에없더 그런 자인들, 자인들. 내가 무고시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하게 택해주셨는가 하나님 자는 사오시오. 이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해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걸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뭘배우냐 맨날 내수고너들은 맨날 그만에 그어야그거이냐 그만해, 하지마는요. 아니에요. 우리의 보기는 보기는 맨날 중충하게별문리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청난 일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약해지고 별로되는 일도 없고. 그다고또 뚜렷하게 뭐출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뒤에 가인의 후녀과 이제 아들이 죽고 아들 대신 셋을 아들 아는 아는더 주시거든요. 그게 성격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리나라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다 왕국이에요. 왜냐 왕이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지말은하나님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포입시키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이 있는 같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아주 민감해져요. 이제 여러분 죄에 민감하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물좀환자가면안 돼요. 막 맨날 자기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잔송 부리면서 이겨야 돼요 그게 뭐야 무슨 일이 나는 거야. 리가 속사람은 똑 날마다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는거 그래서 바 바울, 사도 바울이 겉그 사람은 달려는 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얘 영혼에 아름다워진 영혼.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재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것다 이루신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요 멋진 우리를, 멋진 나를 만들어 보고는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잠시해요 우리 살아보니까 인생 잠시잖아요 그죠? 그것 좀뭐 망가져도 괜찮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제사가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국 완성된 베를리아 그 완성된 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잘 되어서 영원을 하려는 나 천국가에끝나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요음에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 내려주신 시간을 분을 쪼개고 조개, 초를 쪼개고 조개해. 분 초를 쪼개가지고 없으면 안 먹고 돈 없으면 안 나가고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앉아서 천국을 가라 금방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고 금방, 금방이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자금을 잘 마련해서 천국 가서 큰 사가집으로 준비하요 전망을 가지고 하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대를 미조스서 생각해보면